와와 예쁘다 다들 너무 바빠져서 이렇게 그치. 다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에. 없어 시간도 맞아. 맞아. 만들어내지 맞아. 않으면 은다 같이 모이기가 힘든 것 같아 많았어 네, 이렇게 러브 스토리로 볼수 있어 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뭔가 우리가 편하고 재밌게 할수 있는 것들 로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다는 그죠? 생각이. 그죠? 저희가 있어요. 하면서 네. 편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게 네. 보는 사람은 재밌거든요. 맞아. 네. 가자. 당구장입니다. 네. 당구장. 당구장 처음 와보. 나 진짜 엄청 옛날에 동우랑 연생 때. 그때 맞아. 맞아 그때 어 딱한번 와봤어. 응, 나 맞아. 딱한 번. 우리 근데 다 못해 근데 민현이는 와우. <웃음> 뮤직비디오 때 당구 치는 시이 있었잖아. 맞아. 나도 당구대 당구 위에 있었고. 여기 진짜 당구장답지 않냐? 야, 당구장 답지않었냐 당구장 나 이런 당구장을 와우. 처음 와봐 진짜. 그 진짜.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모습. 그지 그지. 안무장 넓다. 여기 여기 살 건가 봐. 야, 아론 여기도 왔네. 나는데 뮤비 때좀 해봤어. 그때 해봤어. 보자. 보자. 보자. 오 바, 아, 바로 바로 야. 실전 들어가는 거야? 바로 야. 실전 들어가는 거야? 원래 오. 아니 이거 빨간색 공 치는 거 아니지? 아, 그냥 아 그래 그래. <웃음> 민나 그래도 하얀 공을 오 오. 민나 그래도 하얀 공을 오오오 오. 달라긴데. 이게 원래 민기야 치기가 힘들어 쳐봐 그래 원래 공 뿌리기가 그렇게 정하잖아. 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치는 거 야, 큰일 난다 맞아 원래 그렇게 위에 뚫는다 위에 뚫는다 하지 마 네, 하지 마 네. 하지 마 그거 전문 용어 있지않나있어있어있어 있어, 있어. 근데, 근데 금지, 그거 금지야. 금지 야 아, 왜? 왜? 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지어있어있어고어있어있어있어있어랑어있어랑어있어있어있어있도있어있어있도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지않어그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있 이거 있어야 뭐, 되는 거 뭐, 아니야? 방금 제대로 야지 껴야지. 이거 어디다 끼는 거야? 우와. 일단 이거부터 하나씩 어, 끼자. 이거 여기다 끼는 거야? 왼쪽이야, 이거? 오, 멋있는데? 자기손잡이 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손잡이대로? 이렇게, 이거 아니야? 어, 오른쪽이야? 왼손에 끼야지 어, 그렇지. 왼손으로, 음, 껴야지. 이거 왼손으로 껴야지. 이거 아니야? 거 아니야? 맞아. 그래. 엄지가 너무 작더라. 너의 생일을 빔을 보므로 싸서 아, 아이스 어, 민기 이러나도 잘 치는데? 야, 공을 맞춘다 그래도 그렇지 포켓볼은 해보자. 다 아니 4명이니까 어. 팀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손 풀어야 어. 되니까 트럼프 카드가 있어 여기 이걸로 총. 게임을 할 수가 있게 포켓볼 게임을 어떻게? A를 1이라고 치고 어. K까지 하면 13 그러니까 제11 24장이 있어 첫거 어. 그렇게 보이게? 어, 어. 자, 하나씩 가져. 아니, 너 보이게 주잖아. 아, 그래도 돼. 아, 그래? 그리고, 왜냐면 이거 숨기는 거 아니니까. 이뭐 아, 하는 건데? 민은아, 아, 아, 이게 마, 맞을까? 이 번호 적힌 공을 먼저 넣는 사람이 빨리 이걸 다 없애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 아, 오케이. 재밌겠다 어. 서로 겹치는 번호 있잖아. 그럼 겹치는 번호 면 내가 넣어버렸어, 그럼 이건 못 빼는 거야? 아니, 얘도 그냥 똑같이 빠시는거예 아, 번호는. 오케이. 아, 그런 거야? 어, 가자. 인전이지만. 그럼 아. 몰라야지. 아니 어차피 못해서 못해 오잖아. 못아 근데, 근데 어차피 못해 오잖아. 너왜 웃어? 못해 오지. 맨 처음에 치는 거 누가 쳐다줘? 아니 민기가 이런 거잘하잖아 그래 내가 할게. 민기가 원래 다잘 깨니까. 아, 그래 그래. <웃음> 내 손에 들어면 오 나만 아는 게 없지. <웃음> 그래? 어. 아 잠깐만. 이렇게 한거 맞아 근데. 나옷 아, 내려. 음악하게 찍다. <웃음> 음악하게 찍다. <짓다. 웃음> 다 했을까? 다 했을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는 아니, 아니, 거지. 이번, 이번이 번이 세게 치면 돼서. 그냥 하는 거지. 와, 이야. <웃음> 제대로 깨지도 못해, 우리 이거. 아, 일단 그냥 깨야겠다.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없네, 아니, 지금. 깼어? 또... 뭐 뭐두개 들어왔는데? 어, 뭐 들어갔어? 뭐두개 어, 들어왔는데? 뭐 들어갔어? 9번이랑 14번. 어? 진짜? 9번, 14번? 근데 우리 카드에 14번이 없잖아 14번은 없는 유감이지 뭐 그래, 그래. 없다. 그러네 유감이나 어. 하나 뺐. 스어너 뺐어? 나도 하나 뺐어 나 한다 나는 11, 13, 7, 4, 1, 8 이거 이긴 사람이 짜장면 사면 되겠네 아니야 이거 몸풀기 아진 사람이 야와 스킬 아니, 짱이다 아진 사람이 야와 스킬 아니, 짱이다, 아, 짱이다. 그방은그 무슨 스킬이야? <웃음> 점프 야 우리 너무 못한다 아, 민기야, 아, 민기야. 아, 닭발 있어, 닭발 이게 뭐야? 이거 멀면은 여기 이렇게 아. 해서 치라고. 확실한 거야? 진짜? 아, 진짜야? 아. 그래? 이런 게 있어. 아니, 그뭐 하는 지 민기야? 하고 싶나? 보거 민기야? 하고 싶나? 보거 어, 그렇지. 맞 맞아. 몇번늦게나 아, 10번. 오. 너 10번 어. 가지고 있어? 어. 아, 어? 1 0번이 큐인가? 10번은... 10번은 10이지. 10번은, 10번은 10이지. 10번은, 10번은 10이지. 10번은... 10번은 10이지. 아 야. 아... 이거 하루 종일 걸리겠네 이것도. 아. 오라도 지금 다이구야. 아, 아, 아, 저게 들어갔네. 하이색 공 들어가면은 아이고. 원하는 자리에다 하이색 공에 자리에, 다음 차례에서. 어. 야, 정말? 어. 어 이제 끝까지 가까이 넘는다고 <웃음> 어. 야, 끝까지 어, 가까이 넘는다고 <웃음> 그렇게 못 넣으면 진짜 구역이다. 닭발 줘. 아니야. 야, 너총손이 지 당, 아! 아! 지 당, 아! 아! 지 당, 아! 아! 아! 아, 와 이걸 못 나? <웃음> 진짜 레전드다야. 우리 <웃음> 진짜 당구 레전드다. 당구에 획을 긁겠다야 오, 아, 오, 오. 야 게임 안 끝나겠다 우리. 이거 근데 진짜 어렵다. 야 이건 서로 응원해 줘야 될것 같아. 그지 경쟁 아니고. 경쟁 아닌 것 같아. 아니 우리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넣기만해 보자. 근데 원래 이렇게 넣으면 다시 하는 거지. 계속. 원래 넣으면 계속 다시 하는 거지. 근데 못 넣네, 우리 다. 어, 나 아까 넣었잖아. 너안 했잖아. 아니, 조연아, 이거 고 쳐야지. 아니, 조연아, 이거 고 쳐야지. <웃음> 원래 지금. 하나도 못 치면은 이것도 뭐가 있어? 원래 있었어. 아, 원래는 원하는 데 넣는 건가? 그건 아닐 걸? 그런, 그런 거 아닐까? 어. 어, 아니야, 아빠, 원래 따다. 있어. 아, 원래 나... 있어요. 아무것도 못 치면. 나 아까 왜 넣었지? 어. 아, 네. 네. 음, 그렇죠? 원래 있죠. 자기가 아, 원하는 대로 놓고 치는 거예요. 맞네. 이미 끝났을 때 아무도 아전 아 사람이 아무도 못 맞으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다음 사람이 나지. 그냥 민현이 패스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어, 요거 넣겠네. 이거 넣겠네 그럼 못 넣으면 진짜 아니 맞지. 이거 다또 아, 어려워. 아야 그냥 넣지 바로 앞에 있는 거를 가다가 넘어져도 넣겠다와와 와... 맞지 마라. <웃음> 맞지 마라. 와 아, 뭐야? 그럼 나... 나... 아 얘네. 너가 이제 공 하면 들 예스! 넣없어 그럼 뭐해, 7번이 없어 있어, 7번 있어, 얘. 그래? 있어, 있어, 얘. 그래? 이거 오, 너 거지? 있어. 너 7번 있어? Yes. 나 7번 있네, 잠깐만. 아, 없네? 잠깐만. 아, 없네? 몇 번이야, 11번. 11번. 왜 그래? 뭐 어, 야, 돼? Q가 1 7번이야, Q. 아니, 아니, J가 11. 아... <웃음> <웃음> 어... 4, 5, 3, 8, 10일 도 11. 넣었어? 10일 도 11. 넣었어? Yes. 야스. 현이두개 넣었어? 종현아 야, 네가 에이스다. 종현이 덕분에 나빠지요아아아아아야어와아아아아깝아아너아아깝아이다아아간다다 어. 들어가죠! Okay. Okay. 들어가죠! Okay. Yeah. 들어가죠! Okay. Yeah. 일직선으로 놔야지 4번을 넣는 게더 낫지 않냐? 이미 네, 낫어 okay. 틀렸다 너, 못 넣겠다 이거 못 넣어버려라 자세는 포로야 포로 프로. 아니! 야 진짜 어려워 이거 아. <웃음> 오민기야 깼다 그냥 누가 이지? 10번 좀 넣어주라 진짜 6번이지 야 누가 13번이랑 4번이랑 10번? 1번이랑 8번 좀 넣어주라 누가 10번 좀 <웃음> <더> 넣어주라 <웃음> 그럼 게임 끝나거든? 아 제발 이번에 좀 넣자 아와 <웃음> 야 이건 딱 봐도 안 맞는 거잖아 넣고 싶은데, 어? 넣고 싶은데 나 어? 넣고 싶은데 나나 연습 좀 야. 할게 잠깐만 아 어떻게 해야 되냐? 10번 어디 갔지? 10번? 아 어, 그건 10번이다 야 이걸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노래야, 뜰까? 이야,겠지? 그치, 그게 낫지? 그거만 탁톡 쳐도 들어가겠다. <웃음> 살살 살살, <웃음> 진짜 살살. 그러니까 그냥 들어긴 들어갔어. 근데 들어왔다. 다시 못해. 어. 어, 일단은 나10번한 10, 거다. 어. 시작. 자, 하나씩 가져. 아니 너 보이게 주잖아. 번 누가 ]이지? 10번 좀 넣어주라 10번 어디갔지 10번? <웃음> 내가 4번 넣어야 돼. 고마워 어? 나야? <웃음> 내가 수학 보여줄게 1번 쳐서 1번이 저걸 치고 들어간다 세개 연속으로 들어가면 멋있겠다 야 2, 1, 킹공 2, 1, 킹공 우와, 우와. 아, 2, 1, 몇 번이었어, 내려간 거? 2번 아, 나 있어 내 거였어 어, 2번? 고맙다, 백퍼야 민기 거의 2번. 끝났어 나, 이거, 나 이제 하나가 남았어 너 1번도 뭐야, 있냐? 너, 하나 어. 너 1번도 있어? 아싸, 나도 1번 나 종이도 얼마 안 남았다 나 3개 남았어 나몇 번, 몇번 남았지? 저 1번 빼봐봐. 13. 야, 6번 치면 안 돼. 6번 하면 끝이 야직너 5, 6, 13. 뭐야, 그런 거알려준 야, 너 실격이야. <웃음> 아니, 너도 봐. 그런 거 알려주면 실격이야. 내거 마음대로 봐. 6번만 넣지 말아야겠다. 5, 6, 와, 얘 때문에 못 치겠는데, 잠깐만. 찬스 줘? 치워줄까? <웃음> 제, 제, 제 덤드리면 안 돼, 야. 실격이다. 근데 그냥 치워줘도. 아니, 누가 저렇게 저 당구를?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누가 저렇게 야, 야, 야,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민, 야 민기야 원하는데 나. 야 이거 딱 여기 놓고 넣으면 끝이잖아. 아 나도 다음 판은 민현이 순서 다음이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수고했다. 고맙다. 아민기 아, 이겼어. 민기가 이겼어. 1등... 어, 근데... 끝. 아, 우리 정하자. 꼴찌 정하자. 꼴찌. 나 이제 5랑1 3넘은 끝이다. 아 들어가지 마.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뭔데? 13번! 오. 와, 오, 좋다. 나도 10장 빼야지. 역성 가능하다. 미연이 지금 저차 들고 다니는 거 같아. 야, 무슨 검도 아니야? 오! 오! 오! 오 뭐야? 야, 나 봤어? 오, 황민이 형! 게 치고 갔어어떡다 아, 진짜? 오, 황민이 형! 카메라에 어 오! 오! 오! 오! 뭐야? 오! 뭐야 못 뭐? 왔어? 뭐 뭐야 못뭐 왔어? 12 12나나 나 있어. 5, 5번 마지막에 아, 갑자기. 야 5번 5. 넣으면 얘 끝이야. 나는 나는 8 4 8 4. 어4 5 8. 나4 5 8. 와종 끝났어. 막 끝. 야 근데 민현아 어? 너랑 나랑 동점이야 어차피. 왜 이제 와서 잘하는 거야? 너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걸로. 너는 사람 어. 이기는 걸로. 내가 골등은 안 한다. <웃음> 어차피 막쳐도 마지막 거만 넣으면 된다라는 건데. 오 미호야, <웃음> 우와, 다 뭐, 잘해 놓고, 야, 야 무슨 스킬이야, 야, 그건데? 이렇게 멋냐야저렇게다 어, 피해가는 것도 진짜 대단한거까아 그러니까. 종현이가 이겼네. 이게 못 넣. 어 도구 한 번만 빌려줘, 도구. 닭발, 닭발. 너 이거 뭐, 너 절대 못 넣네, 생각해. <웃음> 아, 보여줄게. 오, 푸시야? 아니야, 8번 넣어야 돼. 세게 치면 알아서 안 들어가네. 아, 종현이 오. 넣기 좋네. 우와. 맞아. 아 이거 좀 쉽다. 딱이네, 딱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내가 이겼다. 야, 조면아. 아, 뭐 종현아. 하는 거야, 지금? 이꼴이꼴 <웃음> 아니야. 근데 얘 이거, 못, 넣으면... <웃음> 이거 못 나오면 레전드다. <웃음> 어, 어. <웃음> 아니야. 어, 아니야. 나 이거 어떻게 넣냐?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오케이. 어휴. 내가 진짜 끝낼게. 그래, 야, 빨리 끝내자. 빨리 너무, 끝내자. 오래 했소, 너무 오래 스, 너무 오래 했어. 다음 판 하자. 딱 여기다 놓고 닭발로 딱 써도 되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쳐야지.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원래 쉬운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돼. 맞아, 어려운 길이 있기에 추억이 있는 거야. 맞아? 그렇지. 제발 넣어줘, 민현아, 이제. 아! <웃음> 아, 아나 너무 답답해, 아, 그래도 진짜. 아, 그래 건들긴 했네. 아, 좋다. 아, 나 진짜 너무 답답해. <웃음> 민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너가 넣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 <웃음> 야, <웃음> 네가 넣은 거 하나하고 <웃음> 다섯 개를 다른 애들 <웃음> 다, 어떡해, <네가> 다른 <웃음> <애들이> <웃음> 다 <웃음> 넣어줬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네가 어디다넣줬는데야 네가 답답하다고 하면 어떡해. <웃음> 아, 진짜. 이제 우리 이대이 이데, 팀장 가자. <웃음> 팀장 좋아, 좋아, 좋아. 팀장, 어. 팀장 하자. 네, 어, 비슷다 틀려도 아, 모르기 오케이 동원한다 오케이 민기야 할수 있잖아 <웃음> 할수 있지 이거 우리 포켓볼에 야, 어 포켓볼이 우리, 우리 또 밀레니 <웃음> 또 보여줘야지 지금 뭐가 있어 없지 하면서 생각해보자 벌칙은 그래 하면서 생각하자고 어. 벌칙 아론형 집 가서 셀카 찍어오기 오늘 복장 어. 일단 우리 하면서 생각을 어. 하고 어, 오케이. 순서를 정하자 이고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뭐 들어갔어? 하나 들어왔는데? 너네 어. 줄, 너네 줄, 줄, 줄, 줄, 줄, 줄. 좋다, 좋다. 다벽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뭐야? 오케이, 아니야. 뭐야? 오케이. 어, 건드렸네, 일단은? 아니 알았어. 근데 원래 줄공부터 건드려야 될 거야, 우리는. 어. 근데 방금은? 방금못걸었지 그럼 어떻게 된 건데? 넣고 싶은데 놔야지. 아, 우리가? 아마 그럴 걸? 아닌가? 몰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르더라도 그렇게 하자. 너네는 줄공만 먼저 건드려야 돼. 이거는 야, 딱 이거야. 4. 딱 4. 과연? 별게 없네. 넣을 수 있는 게 너희가 잘겠네. 아아 아니 미녀 아니, 아, 나 진짜 웃래 아, 그래 그래 자꾸 아깝잖아. 내가 아, 이거 건드렸어건드렸어건드렸어나 건드렸어. 아, 제... 이거 대구 끊게. 아, 일멤아만 갑자기. 아 이거. 와나 진짜 너무 답답해. 야 빨리. 나, 나, 나 이거 쓸래. 왜 이러는 아, 거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나 묶여서 못할것 같은데. 오호호호호 재밌는 거 하자 벌찌 잘한다 너 잘해 갑자기 왜 갑자기 그래? 되게 재밌는 장난 한번 쳐볼게 재미없어 아니 어. 다음 순서 치기 힘들게 만드는 거지 아. 8번 넣으면 어떡해 8번, 넣으면... <웃음> 8번 넣으면은 지는 <치는> 거야 우리가 <웃음> 잠깐 아, 야, 나 내가 8번 넣으면 은아령형집가게 하자 어어콜콜 8번 넣을 차례 아니면 네, 아론 집 갔다 오기 8번 군 건드린 사람 이거 팀 아니야 그냥 개인전으로. 넣은 사람만. 아 그렇지 넣은 사람만이지 팀 아니지. 어때 할래미냐나 좋아. 이렇게. 블랙공 조심하십시오. 아, 아. 미션이 곧 날아갈 거 같아? 곧 날아갈 거 같아? 곧 날아갈 거 같아. 같아? 야 날아갔는데? 날아갔는데? 날아갔어? 야, 뭐야? 날아갔어? 이거 어떻게 우가 넣고 싶은데 아니, 넣는 거지? 왜 왜? 나를 왜 나갔잖아. 해야, 나갔잖아. 규칙이 내가 잘 모른다고 막 바꾸는 것 같은데?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야, 그냥 네가 땅찍기 했으니까 렇지 배꼽 왜 잘하지, 갑자기? 아까 못하는 척 했네. 아니야. 어. <웃음> 어. <웃음> 할수 있지, 종현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진짜 운도안 따라준다, 보니까. <웃음> 한 아니야, 아니, 8번 넣어야지, 8번 번 넣어야 되는구나. 어, 8번을 넣으면 안 돼. 말은 쉽겠지. 아론 집에 한번 보내야 돼. 맞잖아. 야, 너는... 아, 못 맞췄다, 오케이. 야, 하나 맞춰야 될거 아니야, 조현아 이렇게 하다가 역전 가는 거야, 그냥. 그래, 그래. 그 각도로면... <웃음> 왜? <웃음> 그 각도로면... <웃음> <웃음> 왜? 넣었지, 넣었잖아, 넣었잖아. 아 <웃음> 진짜. 어, 황균이 대박인 것 같아. 또 그렇게 칠거 아니, 거야? 아니. <웃음> 아, 까비어. 아니, 그렇게 치는데 왜못넣어 저거를? 얘못 넣어, 지금 넣을 수 없어, 지금.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와. 우와 와. 너무 놀랬어, 한다. 너무 놀랬어 민기야 우리 이제 좀 넣자 진짜 이제 안 봐준다 어. 아 지금까지 봐준 거였구나? 봐줬어 좀 봐줬어 <웃음> <웃음> 잠깐 이게 나을까? <웃음> 아, <민기야. 웃음> 야, 타율은 좋겠다 어? 야 민기야, 넌 그게 낫다 근데 어? 야 민기야, 넌 그게 낫다 근데 오오오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오오이야아이오안오서오오오오오오아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아오 아, 오 아, 이거, 아, 어, 그래, 이거, 어, 아, 이거? 이거 오오오오오오 진짜 진짜. 알지? 오오아오오아 <웃음> <민은아. 웃음> <민은아>. 같이 들어간다. 아 졌다. 민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치, 이거 하니까 좀덜 미끄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끝! 짜장면 시켜라 시켜놓고 한번더 하면 되지 뭐아한번더 아, 해? 어, 오는 시켜라. 동안 한번더 하면, 어. 하면 되지 나는 삼선 볶음밥 나는 짬뽕! 이기 짬뽕! 잡탕밥! 마파두부밥 하나랑요 탕수육 중짜 하나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맞아 맞아 한번더 하면 딱될것 같아 어. 잠바꿔서 어. 하자 오케이, 막판. 팀 이대로? 근데 이번에 나랑 정현이랑 어, 나랑, 민기랑.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난 너만 믿기랑 <웃음> 이렇게 어떻게 넣는 거냐? 색, 줄, 색, 줄. 아, 이런 식으로. 규칙이 아, 아, 그래, 어. 필요하구나. 다상대로 오고. 어, 이거 봐본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어떻게, 뿐는데 어떻게. 뿐인데, 어떻게.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먹 원래 먹으면서 하는 원래 당연 그지 원래 다 먹으면서 네. 하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기 아, 네네저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맞아 우리 여기서 먹자 너무 흘림이 안 되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짬뽕 진짜 맛있겠다 와. 일단 깰게 잘겠다 잘겠다 어 줄공 들어갔어 줄공 우리 들어왔어. 줄공 들어갔어. 줄공 씨발 내는 게야 줄 갈게 대박! 아, 아. 야 민기 두개 넣었어. 야, 못 봤어 미안하다야. 왜두개 넣었지? 잘 하고 있네. 있네. 심지. 예. 네. 심지. 어와세개 넣었네? 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와. 대박이야. 대박이야. 와 저거 저거. 그렇지 오! 네 개. 네 개야 얘들아 네개넣었구 네개 나. 진짜 대박이야. 기다라니까 오줌 안 치고.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다섯 개 다섯 개 오케이 심지 어와세개 넣네 와세개 넣네 와세개 넣네 야야 <웃음> <에? 웃음> 대박이야 대박이야 와.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웃음> 다섯 <웃음> 개 야 얘들아 나 지금 다섯 개 넣었어. 야 얘들아 탕수육 방금 튀긴 거같아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웃음> 어, 어, 야, 야, <웃음> 맛있겠다. 어, 어, 야 맛있겠다. 야 <웃음> 맛있겠다. 나 정말 인 빠진다. 오늘 순서 뭐 새치기야 그런 거 아니지? <웃음> 아니 아니지. 야 진짜야. 갑자기 5개. 엄청 넣었어. <웃음> 봐 중요한 게수 방금 다니까아 <웃음> 그래야지. 어, 오케이 오케이. 야 먹고 하자. 그래 그래. 먹고 게임을 마무리로 우리 딱 승패를 보고 이거 치우게 하면 되겠네. 어 좋다. 어진재이 응. 그래. 팀이. 음. PC, PC, PC, PC. 야 맛있네. 여기 음. 잘한다 진짜. 맛있다. 그런 거 맛있지. 응. 음. 아 장난 맞다. 응. 응. 왜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시키는지 알았어. 왜? 후루룩 먹고 후루룩 찍고 후루룩 먹고 후루룩 찍고 이러려고 짜장면 시키는 거. 그런가 봐. 빨리 배달오고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저 치면 된다고? 응. 음. 무슨 차례야? 민기부터였어. 근데 민기 다섯 킬로 없다고? 응. 음. 응. 음. 우리 안볼때 그냥 손으로 넣은 거야? 아. 아이 무슨 소리야 야, 그런 거 하겠니? 아니야. 너희들 야 당구공을 누가 손으로 넣냐? 공으로 쳐서 넣는 게임이야. 응. 손으로만. 우리 이제 정정당하게 했어. 응. 응. 잘했어. 좋네. 응. 응. <목소리>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하루 어땠어? 아무 <웃음> 나무... 아무리하는 <웃음> 게임으로. <웃음> 빨리. 마무리 마무리 가져와 어땠어? <웃음> <웃음> 아, 나 집에 갈 왔지. 집에 왔어? 어. 야, 생각보다 당구가 의외로 재밌다. 실력이 그러니까. 응. 고만고만해서. 응. 나 우리 다못 치니까 오늘 아, 당구 어떻게 해지 생각했어. 그러니까 다못 쳐서 그러니까. 재밌네. 한번 치러 가볼까? 먹고 있어, 먹고들 해. 우리는 빨빨빨빨 하고 있빨거빨빨 치기는 쳤는데.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우 와, 저거 들어갔어? 오케이, 와, 저기 앞에 오케이 저기안 배고 어 빨리 끝내자 음. 이제 공실력이 좀 나아질 것 와, 역시 너 하나 남은 거 지금? 역시 응. 너 솔직히 말해줘서 우리 아까 지도라 했을 때손 넣었어, 안 넣었어? 안 했다니까 손으로 <웃음> 어떻게 넣어? 그걸 어떻게 그, 그런,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 손으로 못 넣지 우리 질거 같아 일좀 <웃음> 치우고 있을게 어, 좀...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아니잖아 야 백호야 너 진짜 잘한다 아이. 아이 안 가네 와 백호 멋있다 야 빨리 끝내야 되거든 오너 잘했다 봐준 거야 지금까지 아, 밥도 먹었겠다 이제 뒤로 한번 쳐봐야겠다 이제 진 <웃음> 아, 고마워. 아, 아, 아, 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우자 이거 검은공을 넣은 사람이 있나? 검은 껌은... 공... 수... 퇴근? 지금? 오! 진짜요? 오늘 어땠어? 너무 <웃음> 좋았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얘들아. 알았습니다. 이거 어떤 해놓으면 되지? <웃음> 와, 근데 진짜 좋다, 여기 네. 좋아 네. 와. 야, 이거 어떻게 해? 뭐, 결제 정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웃음> 뭔데? 뭐가 좋아? <웃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라면만 먹는 거야, 여기서? 원래? 밥안먹나나 네. 어제 밤부터 굶었다 밥을 우리가 시키고 치즈에 짜파게티는 처음 먹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밥 먹지 맛있겠는데?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아, 만두 맛있네 문을 닫았을 때다 무너지는 갈래 멈추지 못해 난 너에게로 가 y o u o d o be free